먼바다를 향해 북상 중이다. 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제시포 열대저압부는 앞으로 24시간 내 태풍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내륙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매년 7에서 9월은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 시기가 되면 태풍 소식으로 국내 온라인이 뜨거운데 이런 태풍이 2022년에 잠잠하다. 오늘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관련 내용에 따르면 제1 0 열대저압부가 관북북서쪽에서 발달하여 오는 30일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350km 해상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 제5태풍송다 SONGDA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첫 태풍은 지난 4월 8일에 발생한 말라카스다. 이틀 뒤인 4월 10일에 태풍 매기가 발생하였고 4월 12일에 소멸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태풍 차바가 뒤이어 7월 1일에 예열이 태풍이 관측됐다. 한반도에 상륙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준 태풍은 오늘 기준 아직까지 없다. 한편 태풍 장명은 2000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위치한 14개 지역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미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진 태풍위원회에서 이름을 결정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0호 열대저 앞부는 이날 오전 3시 기준관 북북서쪽 약370북근 해상에서 북북서진 중이다. 이동 속도는 시간당 23, 중심기압은 1000사이치다.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시속 54다. 이 열대저압부는 27일 오후 늦게 혹은 28일 오전 중 송다라는 태풍 이름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풍속 초속 17m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저압부를 태풍 으로 부르고 있다.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뒤 중국 상하이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질 시기는 31일 오전 3시쯤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약3 9 0 제주와는 290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이때 강풍 반경이 260로 제주가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 않겠으나 제주 먼바다 앞바다가 영향을 받으면서 간접 영향권엔 들수 있다. 기상청은 태풍으로 성장할 이 열대저압부가 내륙엔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진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주시 중 이라고 덧붙였다.